진도군 중국에서 17조원 투자 그것이 알고싶다 직접 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제주에서 진도로 출발을 합니다 보다시피 여객선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약한시간에 걸쳐 제주에서 추자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를 다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추자도 이제 도착한 곳은 추자도 유엑센터민입니다 보다시피 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해남 우수영입니다 우수영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곧 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진도 대교를 거쳐서 진도로 입성을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네요 여기가 진도입니다 진도 우체국 엄청나게 큽니다 어. 자 진도 읍내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안보이고요 도로는 아주 넓네요 넓고 뭐 일단은 대부분 쓸 거는 다 있습니다 여기 진도 진질방 사우나 우체국은 보다시피 엄청 크게 새로 지었는 것 같은데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진도 탐방. 특산물. 뭐 사야돼? 김좀 살까? 들어가볼까? 김인거야 예. 진도. 진도 미역이야. 이 김이지. 네? 예? 진도 김. 진도 김. 진도 김이요? 이쪽에 있어. 저기만 이쪽. 고주 놈. 고도 있고, 생김도 있고. 아, 진도에서 다시마도 나와요? 예, 네, 다시마가 많이 나오죠. 미역하고 다시마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음... 김보다 미역, 다시마가 더 음... 많이 나 아, 진도 구기자가 있네해 네, 진도 구기자가 있하지 해풍맞은게 우리집에 있는 거짓이 틀려요. 진도 아, 진... 진... 진... 진... 진... 김? 네, 구운 것도 있네요. 김? 네. 곱창김이 있네요. 곱창김이. 지금 구웠던 겁니까? 아니요. 일반이죠? 네, 일반이죠. 진도 김. 하고 진도 미역. 예. 네, 미역은 어떤 미역? 돌? 비싼 것도 있고, 돌 미역이요? 진도 미역은 뭐가 유명합니까? 어떤 진도 미역은 돕고도 미역 같은 게 유명하지. 이 거. 여기는 미역. 돌에서 따는. 어. 이거를 벗기는데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이름이 한두 에 7만 10. 비싸요? 너무 비싼데 네. 이런 건 오만, 끼도 오만. 좀 저렴한 건 없습니까? 저렴한 예, 거 있어요. 이거 마 아, 진도 건데 저렴하고 예. 좋은 김. 이육도. 김이요? 예. 어. 이런 거는. 마늘, 만 이천이만. 김은요? 김은 이만 오천. 한 개가. 예. 와, 김이 지금. 김농사가 김농사. 안 된다 하더니. 네, 김농사 안 되죠. 아니 김농사가 요번에 너무 잘돼갖고 다 버린다는데 5만원씩 네. 지원받고. 아안 그래요? 방금 얘기 듣고 왔는데. 그래서, 그 수산업자들 하는 소리지. 누가 죽고 살고요? 아니, 아니 그럼 지원을 받아갖고 돈을 준대요. 예, 네, <웃음> 생산업자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네. 네? 보니까요? 아니, 그냥 사들고 가야지, 뭐. 들고 와서. 아예. 택배로 보냈지. 아, 아니, 지금 택배로 보내야지. 국기인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이, 기이기억 진짜지, 군도는. 아니, 원래 국기자가또 유명하지, 여기 군도는. 국기자 을국. 여기는 곱창김이 좀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곱창, 곱창기물. 곱창김이라는 게 곱창이 많았어. 동네? 그, 아니요 곱창이 뭐냐면 쪼글쪼글 곱창이 이렇게 꼬꼬글 하잖아요. 아 그래갖고 버스친거예요아 네. 아, 아, 아, 홍주는 얼마입니까? 홍준는 할머니가 내린건 전통은 8만원이고 이제 아, 네. 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 5천원짜리.